오늘은요 네, 숨은 계곡의 희소 명소 가양식경중 하나인 가마골 용소입니다 옛날 그릇을 굽던 가마터가 많았다고 해서 이름 붙인 가마거은요 군에서 지정한 생태공원으로 수려한 계곡과 빨치산 한거지는 별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영이 순천하다가 피를 타하고 죽었다는 이곳 용서는 영산강의 수원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마골 품고 있는 산이 영추봉입니다. 영추봉은 그다지 높은 산은 아니지만 영연일폭포와 영현이 석포라는 고기둥 비경을 감추고 있습니다. 장마철엔 풍부한 수량으로 시어남을 더해주고요. 전남의 곱창지대인 적시는 1 3 6 k m 에니상강물이 시작되는 명소 뿐만 아니라 배곡 차원를가로 지대는 높이 30m, 길이 68.7m의 아찔한 수영다리 수영자도 명물입니다. 등산로는 퍽포 앞을 지나 마주편 기타길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도> 에이, 잠깐 극장산을 올랐더니 요 영영 퍽포 네, 위에서 길이 아주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의 예, 이정표에서요 왼쪽 비탑길을 1 0 0개째정도 예, 내려가면요 영양 2폭포입니다 내려가는 길은 조금 좋지 않습니다 자측으로 예, 내려가 봤는데 길도 없고요 예, 상당히 험해서 그냥 또 올라갑니다 2폭포 가는 길은 상당히 좀 험하고 예, 길을 잘가다가지 안해서 가지를 못하고요 안타깝지만 다시 위로 올라와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좀 상당히 편태가 하나 좋습니다 인도길을 걷다 보면 요 삼거리가 나옵니다 삼거리에서 왼쪽 길은 대곡을 건너서 신선봉 방향으로 가는 길이고요 저희들은 직진해서 영추사 가마터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100m 정도 오른쪽 길로 올라오니까요 보건된 용현이 기와 가마터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좀 크게 포장된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기 이전편은 따로 없거든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들 이제 용추봉으로 올라갔거든요. 이곳에서 길속추진내지 마시고, 왼쪽으로 꺾어서 올라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최초적으로요, 엄마나 오르막길을 한2 0분가량 걸으면요, 작은 봉우리 506m의 봉우리에 오르게 됩니다. 오우영지버섯삼용제입니다 갈증을 좀 시키고 와야 되겠습니다 네, 영추봉경상에는요아 근데 정말 좋지는 않네요 나무도 많이 커버해가지고 이제는요 중간중간 네, 작은 덩어리 몇 개를 오르락려 해야되지만요 대체적으로 안많데 내리막길입니다 인도교에서도 사하측으로 지나가시면 되겠네요 우측 출렁다리로 지나가시면 되겠네요 펜치 세개에 있는 쉼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신선봉에 도착했습니다 을 신선봉에 정상이 있으니까요 이쪽은 좀 조망이 좀 좋습니다 았 네, 강천산과 추월산 저 멀리 무동산 네, 내장산 등이 좀 보이고 있네요 이거 신선봉에서요 네, 영서까지는 급경사가 내리막길이니까요 또 잔돌이 많으니까 느낄지 않도록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이제 추월산에 제대로 조망이 됩니다 이쪽 길은요 네, 잔돌 많고, 상가기길리 등사지고 비으니까 좋은 시으내려가고 아, 매차사도 보고 갑자기 불쑥 강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시원정이랑 정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계단 그 천천히 올라가라 합니다. 빨리 못 올라가겠는데. <웃음> 사르가 동쪽을 달고했는데요 비가 갑자기 소나기가 많이 내리네요. 그냥 수변공원으로 찾아라도 하겠습니다. 가마골의 유래는요. 옛날 그냥 고울에 어떤 부사가 부인했다고 합니다. 가마골 특이한이. 와, 너무 아련하다고 하며요이 경치를 어, 구경하고자 잠을 잤는데, 꿈에 곁발 찬인이 나타나, 내일은 승천한 날이니 오지 마라 부탁을 하고 사라졌다고 하네요. 그러나 부사는 이튿날 가마걸로 행차했고, 갑자기 그 못에 물이 소형들이 치고, 황룡이 하늘로 솟아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황룡은 다 오르지 못하고, 떨어져 피를 타라며 죽었다고 하네요. 이를 본 부사도 기절하여 세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뒤 사람들은 영이 서선못을 용서라 하고, 영이 피를 토하고, 중 계곡을 피잭고, 그리고 그 일대 계곡을 그릇을 굽는 가마트가 굽타와요 가마 꼴로 돌려줬다고 합니다.